네 안녕하세요 I'm t o o l 입니다 오늘은 임팩트 드릴은 없다 빨간맛 버전 어, 임팩트 편 두번째 시간입니다 어, 일단 토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릴 드라이버에 표기된 토크와 그 다음에 임팩트 드라이버에 표기된 토크는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네 드릴 드라이버는 어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클러치가 특정 토크에 도달하면 더 이상 돌지 않는 즉 헛돈다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드라이버는 이제 특정 부하치에 도달하면 회전방향으로 오히려 더 타격을 해서 강제로 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 드라이버는 이제 최대 토크가 모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임팩트 드라이버는 최대 토크가 기어박스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드릴 드라이버 드릴링 모드가 50Nm다 그러면 이제 50Nm까지는 어떻게든 회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50Nm가 넘는다 그러면 이제 모터의 토크가 낮기 때문에 더이상 돌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드라이버다 임팩트 드라이버가 만일에 50Nm에 도달했다 그러면 회전 방향으로 타격을 줘서 더 강제로 체결을 합니다. 한마디로 임팩트 드라이버는 이제 표기된 토크보다 더 세게 더 높은 토크로 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은 공구 유튜버께서 리뷰를 하죠. 이제 그 리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임팩트 드라이버 또는 임팩트 렌치 작동을 하면서 이제 와, 어 여기 표기된 것보다 더큰 토크도 뭐 작업이 된다라고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제가 언급한 이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목공 작업을 할 때는 임팩트 드라이버 추천하나요? 안하죠 안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 언급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임팩트 드라이버를 목공에 쓰면 나무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나사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좀 베테랑 들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딱딱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이제 제 앞에 언급한 그런 불상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임팩 드라이버는 될수 있으면 초보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 거고요 이어서 임팩 드라이버는 토크가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임팩 드라이버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다들 하는 말이 뭐 뭉치 혹은 뭐 햄머가 이제 샤프트를 돌아가면서 땅땅 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햄머 드릴 드라이버랑 비교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햄머 드릴 드라이버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요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드라이버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샤프트를 1분에 3000회 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분은 60초고 그러면 60초에 3000회 그러면 1초에 50회 맞죠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돈다고 했잖아요 요 각도가 7도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요걸 7도라고 해버리면 50 곱하기 7은 350즉 1초에 약 한바퀴 찍는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랑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샤프트를 요렇게 돌돌돌 때린 힘과 그리고 이 누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딱 뭔지 감이 오시죠 887 안에 있는 건데요 요즘 스프링 보이시나요? 스프링? 요 스프링이 바로 아래로 누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두 힘이 임팩트 드라이버 할때 동시에 작용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언급한 요두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죠. 그 임팩트 드라이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바이블과 같은 영상이 있다고. 제가 그거 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게더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임팩트 드릴은 없다 빨간맛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 아닌데 임팩 드라이버 토크 조절 된다고 한거 봤는데 라고 말이죠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어, 임팩 드라이버가 토크 조절 된다라고 언급한 제품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임삭 ai414 m2 3g랑 그 다음에 계양 id 14.4 l-it 요두 제품입니다 어, 일단 아임삭부터 보시죠 아임삭은 보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 속도 조절에 따른 토크 조절이라 돼있죠 한마디로 제가 계속 지금까지 언급한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 토크는 속도에 비례한다 그거에 기반을 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계양ID 14.4L-IT 입니다 요거는 딱히 설명이 없어서 제가 계양전기 Q&A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왔는데요. 임팩트 드라이버의 경우 MB를 임팩터가 타격하여 타격력이 발생합니다. 타격력은 임팩터가 때리는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임팩터의 속도가 느리면 타격속도가 느려서 타격력이 낮고 임팩터의 속도가 빠르면 타격속도가 빨라서 타격력이 높습니다. 네 제가 임팩트 드라이버 토크는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요계양전기 설명도 요것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가 토크 조절이 된다라는 말을 보신다면 아 속으로 이거 임팩트 드라이버 토크는 속도에 비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임팩트 드라이버는 드릴 드라이버처럼 토크랑 속도가 따로따로 조절된다 라고 하면은 어 그건 아닌데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임팩 드릴은 없다 기본편 어, 두편 촬영했었고 그 다음에 임팩 드릴은 없다 빨간 맛세편총 그러니까 다섯 편을 찍었네요. 어 요거 보시면 이제 뭐 드릴 드라이버 임팩 드라이버 이해가 좀더 빠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